<목소리> 야, 야, 오빠, 여기 좀 봐줘요 아, 야, 야. 야. 오빠. 우리 학교 남구비 오빠들이 아. 장난 멋있어 오빠가 나를 보고 웃어줬어 뭐래, 착각하지 마날 보고 웃어준 거야 응, 너... 아니야 날 보고 웃어준 거야 착각하지 좀 말아줄래 <목소리> 저기 아니야 동생 오빠들 미소는 다위에래가 있는거야 넌 빠져 아 <놀라> 참나 <놀라> <놀라> <놀라> 저는 어쨌든 우리 학교 농구부 중에서 리더이 도윤이 오빠를 제일 좋아요 그래서곧 결혼할거야 <놀라> <놀라> <놀라> 결혼은 무슨 도윤이 오빠는 네 존재 자체도 모를걸 그러니까 말이야 이 언니들은 도윤이랑 같은 반이야 그렇지 시험 너무 좋았어 어, 어, 도윤이 팔근육 좀봐내 심장이 빠우스 빠우스 되잖아 아,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직접 와서 응원해주니 힘이 난다 아, 여기 오빠 여기 수강이요 이걸로 땀닦으세요 음? 고마워 네 이름은 뭐니? 아, <웃음> 전 인학년 요리를 해요 <웃음> 그렇구나 샴푸냄새 좋다 어쨌든 루루야 고마워 얘들아 다음에도 응원하러 와줘 물랑이죠 맨날 맨날 할게요 그럼 나중에 떠보자 안녕 야! 너 지금 도윤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어? 어린 게 벌써부터 여우짓을 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이거 보통이 아니네 <웃음> 오늘은 어쩔티비 억그러면 저처럼 예쁘신던가요 <웃음> 예쁘긴 뭐가 이뻐 이게 뭐라는 거야 해파리처럼 생겨가지고 그래 그래 말한번잘했다너 또한 <웃음> 녀석아 내 이름을 물어보셨어 <웃음> <웃음> 그런데 네 말은 듣지도 않고 있는데? 좋은거겠지 전국에... 야 말리지마 말리지마 어, 참아. 진짜 말리지마 진짜 가능한데 진짜로 참아, 참아. 참아. 아... 저기 오늘 경기를 봐주신 잉여초등학교 여학생 여러분 저는 잉여 농구단 코치입니다 저희 잉여초에서 치어리더부를 만들까 하는데 저희 잉여초 농구단에 사기를 올려주세요 선발을 통해 뽑을 예정이고 공식 치어리더가 되시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체육수행평가 점수를 만점을 드릴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여학생분들은 내일 학교 상담실로 와주세요. 치어리더? 그게 뭐지? 야! 얘 봐라. 잼민이라 그런지 치어리더도 모르네. 치어리더를. 치어리더도 모르는 잼민이가 있네. 치어리더란 건 말이야. 스포츠 경기에서 여러 화려한 침동작이나 묘기를 소응을 이끌어내고 팀의 사기를 올리고 동시에 관중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우리 팀에게 시선이 더 끌리게 하는 직업이야 그러니까 체리더가 된다는 건 한마디로 학교 공식 응원단이 되는 거지 음... 근데 고작 체육 수행평가 만점 때문에 하긴 너무 힘들것 같은데요? <웃음> 얘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학교 치어 리더가 된다는 건 말이야 우리 학교 남자애들한테 인기가 최고로 많아지고 우리 학교 애들 사이에서 스타가 된다는 뜻이야! 한마디로 학교 공식 퀸카가 되는 거지! 오! 난 영화에서 봤어! 꼭 치어 리더들은 자기가 응원하는 팀 선수랑 사귀더라고 어?! 내가 우리 학교 치어리더가 돼서 터치회랑 사귀고 말 거야! 어... 그러면 저도 치어리더 할래요! 어머 뭐래? 너같이 못생긴 애가 어떻게 학교 킹크가 되니? 내가 <웃음> 될 거야! 음. 뭐? 너도 된다고? 어떻게 네 얼굴이 치어리더야! <웃음> 진짜, 니네 너무 웃긴다. 니네 거울을 보고 사는 거야. 당연히 내가 되어야지. 언니들! 어디 투영! 언니들이 응원하면, 선수들 기가 파츠 될 거에요. 오래! 우 얼굴이야! 니얼굴이니 얼굴! 응, 니 얼굴! 응, 니 어? 어, 네 얼굴! 꼭치어리더가 되고 말 거야. 어. 일단 치어리더는 춤을 잘 춰야 하는구나 아, 내가 또한춤 하지 하나 둘와차 네, 차, 후차예 그리고 우리 춤을 위해서 애교 발사 좀 해볼까? 이교 <웃음> 귀여운 척좀 그만해 옆방에서 고막이 찢어질 뻔했잖아 내가 연습 중이거든? 뭐? 치어리더? 니가 네. <웃음> 치어리더가 되면 진짜 그팀을 맨날 주겠다! 니네 응원받고 힘이 나겠냐? 아! 힘은 날수 있겠다! 니네 얼굴 보고 너무 빡쳐서 내 주먹에도 힘이 잔뜩 들어가는걸? 아뭐 이래! 진짜 나 치어리더 돼서 우리 학교 공식 키카가될 거야! 그리고 도전이 오빠는? <웃음> <웃음> 진짜 네가 하면 치어 리더가 아니라 치어 이거 아니 치어 이거. <웃음> 라임 치려 큐 오빠는 진짜 상하나 줘야겠다 무슨 이상? 치명성. 핫 야. 그게 뭐냐? 치얼이나 복장이라면 나 정도 화려하긴 입어줘야지 어? 뭐가요 전체가 귀엽기만 한데 아, 진짜 어쩔 수 없군 이렇게 채민이는 채민이 티를 낸다니깐 띵오 응. 어, 어, 오 어, 어, 어, 늦을 뻔했네 하어헤들아내 복장 어때? 어.. 야.. 무슨 장례식 왔냐? <웃음> 5 옷이 가 어때서 이거 우리 엄마가 사주신 거야 너네 우리 엄마한테 다 해낼 거야 하휴 <웃음> 제가 좀 늦었죠 시어리도부에 지원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면접 시작할게요 자 그럼 왼쪽부터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본인의 길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1번 지순이에요 제가 보여드릴 춤은 한번 바로 보시도록 하시죠 모든 게다셉핑 예, yeah, 셉핑내 신발도 셉핑 예. Yeah. 그럼 전, 제2후보 음, 차별이라고 해요. 그러면, 제 춤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흑, 흑, 허, 흑, 허, 허. 잘 꾸고 올게. 혹시 다른 춤은 없나요? 은, 헌, 은, 다, 다른, 다른 춤이야? 누구보 빠르게 달리기! 제자리 달리기! 음, 아, 알겠습니다. 이가라이가라 우리 선수 이가라정 뽑아주세요, 저요! 네, 잘 봤고요. 들어가세요. 음,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여일이라고 해요. 제가 준비해온 춤을 보여드릴게요. 음, 아, 그러니까 말이야. 음, 아, 귀여운데요? 음, 콧소리가 좋아요. <웃음>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웃음> 자, 모두들 잘 봤습니다. 저희 잉여 농구단 마스코트가 뭔줄 아시나요? 바로 옆에 있는 이 크리퍼인데요. 이 크리퍼처럼 뻥뻥 터지면서 같이 성장하는 마음으로 뽑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요루루씨.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대단히 내가 합격 기쁨을 했어. 난이 결과 절대 인정 못해. 보는 음, 눈이 단단히 삐졌네. 모든 게다 새삥. 쟤는 중고 나는 새삥. 여기 요루루 학생, 다음 주부터 시합인데, 간단한 안무랑 노래 연습해서 응원하러 와주시면 돼요. 네,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우리 인형 농구단 마스코트, 이 크리퍼, 마음에 드니? 아, 네, 완전 귀엽네요. 아휴, 정말 다행이네.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 <웃음> 정말 내가 됐으면 끔찍할 뻔했어. <웃음> 그러니까... <웃음> <웃음> 이 유일한... 이렇게 어딨다이 계속 인증 터를 쓰고 응원을 지어내네. 오늘도 응원해준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 <웃음> 아니야 자 여기 수건 음... 고마워 그나저나 요루루는 이제 응원하러 안아주는 건가? 그러게 이제나 올려나 보다 팀에 대한 사랑이 떨어진 게 아닐까요? <웃음> 그렇구나 알았어 크리퍼탄 어, 도전이 엄마 어? 이 목소리는? 루루? 너 이제 응원하러 안 오는 줄 알고 서운했는데 우리 팀 치어리더가 너였구나 <웃음> 이렇게 가까이서 우릴 응원해주다니 감동이야 정말 사랑스럽다 너 네? 제가 이런 옷을 입어도요? 응? 음? 내 눈엔 예쁜 걸. 웃고 <웃음> 있어 야웃는 짬뽕이야. 웃긴 짬뽕. 이 말도 안 돼. 더 이상 못 참아. 이거 놔. 음음. 야, 도준이 내 거야.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